귀신 탄생신나 15화 실패, 그절망의 뜻으로 정대길의 과거 회상, 정대길은 초절정사음 고수였다. 하지만 계속 들이닥치는 킬러들의 공격에 점점 힘이 빠지고 있었다. 정대길은 왕대박이 주신에 오를 수도 있는 유일한 신교 제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왕대박을 보호하리라 결심하였다. 정대길의 아버지는 신교의 교주를 그림자처럼 수호하는 수호대장이었다. 아버지는 은퇴하였지만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정대길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신교의 수호대장이 되었다. 이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신교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미래의 교주가 될 수도 있는 신교제자 왕대박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대길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었다. 체구는 남들보다 크지 않은 보통 체구였으나 타고난 무인의 길을 지니고 있었으며 아버지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어려서부터 받았다. 정대길은 그런 아버지가 싫었다. 나도 평범하게 다른 아이처럼 축구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면서 놀고 싶은데. 정말 눈물이 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었지만 대길은 울지 않았다. 대길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자위반 타의반으로 자꾸 싸움에 개입하게 되었다. 한 번은 같은 반 친구를 다른 반 녀석 새놈이 띵을 뜯고 있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대길이 참견을 하게 되었다. 야얘 보내줘라. 대길이 이야기하자 녀석들은 눈을 치켰뜨며 이야기한다. 뭐야 넌? 대길이 녀석들에게다가 서자한 녀석이 주먹을 대길에게 날린다. 대길은 살짝 피하며 녀석의 복부를 강타했고 녀석은 신음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이를 본 다른 두 녀석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대길은 그들의 공격을 쉽게 피하고는 거의 동시에 두 녀석에게 돌려차기로 복부를 강타하였다. 10여초 만에 세 녀석이 바닥에 쓰러졌다. 다음 날하굣길에그 녀석들의 반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녀석이 대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녀석은 키가 190 정도나 되었고 몸무게는 120킬로에 달할 정도로 거구였다. 저놈이냐? 그 거구는 전달빙을 뜯던 세 녀석을 돌아보며 이야기했다. 녀석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길은 충분히 도망칠 수도 있었으나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하였다. 대길이 175에 75킬로 정도이니 체격차가 워낙 커서 싸움하기도 전부터 마음에 주눅이 드는 것을 느꼈다. 이 느낌이 아니었다면 그냥 싸움을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에게 겁을 먹고 비겁하게 도망을 치는 것이 싫었다. 대길은 가방을 내려놓고 싸움 자세를 취했다. 거구는 천천히 대길의 앞으로 걸어오며 왼손 주먹을 대길에게 날렸다. 대길은 상대의 옆구리를 강하게 가격하였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대길의 펀치에 그대로 쓰러졌겠으나, 거구는 윽하는 약한 신음을 낼뿐 다시 오른손 주먹을 대길에게 휘둘렀다. 대길은 살짝 주먹을 피하며, 거구의 턱에 정확하게 주목을 날렸다. 얼굴에 펀치를 맞은 거구는 코에서 피가 흐르며 휘청거렸다. 대길은 발로 거구의 무릎을 가격하였고 거구가 무릎을 숙이자 날아오르며 거구의 얼굴에 발을 꽂았다. 대고는 큰 바람소리를 내며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대길이 거구를 꺾은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교에 퍼졌으며 며칠 후 일지내에 짱이 대길을 불러냈다. 네가 거구를 쓰러뜨린 대길이냐? 상대는 체구는 거구에 비해 작았지만 전교장다운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키는 180 정도에 85kg 정도였으며 많은 운동과 싸움으로 단련되어 있었다. 이번에도 대길은 약간의 공포심을 느꼈으나 피하고 싶지 않았다. 대길과 짱은 그렇게 싸움을 시작하였다. 대길을 노려보던 짱은 빠르게 주목을 날렸다. 거구보다 빠르고 위협적인 공격이었다. 하지만 대길은 걸음마를 걸은 후부터 싸움하는 훈련을 받았고 타고난 싸움골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상대의 공격이 위협적이기는 했으나 몇 번의 공격을 받아낸 후 짱이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바로 공격을 다시 해오는 짱의 팔을 잡아챈 후 오른쪽 팔꿈치를 짱의 얼굴에 날렸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피가 튀었고 그걸로 끝이었다. 짱은 10여 분간을 바닥에 쓰러져 일어날 수 없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장의 삼촌 강무식은 종로의 폭력 조직 행동대장으로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싸움꾼이었다. 조카의 얼굴이 망가진 것을 알고 직접 대기를 손보기로 하였다. 다음 날 대길의 학교길에 강무식이 나타났다. 검은색 양복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으며 대박이 지나가자 검은 세단에서 내려 대박을 불렀다. 야, 꼬맹이, 이리 좀 와라 강무식은 위협적인 어조로 이야기하였다. 강무식을 보자 대길의 타고난 무인의 기질로 인해 마음속에서 강한 도전심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고일인 대길은 강무식의 상대가 될수 없었고 대길도 상대에게서 느껴지는 강한 포스를 느낄 수 있었지만 한번 부딪혀 보고 싶었다. 둘은 넓은 공터로 이동하였고 일진해와 조직의 부하 몇 놈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조직 녀석들은 이런 일에 강무식이 나서는 것이 우습기도 하였다. 겨우 고등학생을 손보려 조직의 행동대장이 직접 나서다니 강무식의 앞에 서자 대길은 상대에게서 빈틈을 느낄 수 없었다. 강무식은 천천히 대길에게 다가섰지만 대길은 대단한 위협을 느꼈다. 싸움 자세를 취하며 대길은 강무식이 사정거리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고일로서는 상당히 침착한 대응이었다. 대길은 강무식이 한발더 대길에게 다가오자 오른손 주먹을 날렸다. 대길의 주먹을 간단하게 왼손으로 튕겨낸 강무식은 대길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허! 소리가 나며 대길은 땅에 쓰러졌다.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한 주먹이었다. 대길은 잎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다시 일어서서 싸움 자세를 취했다. 이번엔 강한 돌려차기를 연속으로 시도하며 발을 휘둘렀다. 하지만 대길의 반대쪽 다리를 걷어차자 대길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대길이 쓰러지자 강무식은 더 공격하지 않고 대길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대길은 이후 십여 차례나 공격을 시도하였고 공격할 때마다 상대의 반격이 쓰러지곤 하였다. 온몸에는 멍이 들었고 코와 입술에서 피가 흘렀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혼절하였을 것이었다. 하지만 강인한 무인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대길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다. 평범한 공격으론 되지 않아. 상대는 나의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 그의 그래, 얽매인 무술 초식은 20여 년간 살벌한 싸움터에서 단련된 강무직의 실력을 꺾을 수가 없었다. 대길은 훌륭한 자질과 피나는 훈련을 해왔지만 실전 경험이 강무식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랐던 것이었다. 대길은 심호흡을 하고 여태까지 익혀왔던 무술 초식을 잊고 그저 싸움의 흐름에 몸을 맡기기로 하였다. 눈을 크게 뜨고 상대의 헛된 움직임과 실제 움직임을 구별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였다. 강무식은 발을 들어 대길을 차는 모션을 취하더니 왼손 주먹을 대길에게 날렸지만 대길은 간신히 대길의 주먹을 피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강무식의 공격을 피한 것이다. 오, 자신의 주먹을 피한 대길이 가소롭다는 듯이 강무식이 소리를 냈다. 강무식은 빠르게 대길에게 다가서며 대길의 뒤목을 감싸 안았다. 대길의 목을 끌어당기며 무릎으로 가격하여 싸움을 끝낼 생각이었다. 대길은 매우 위험한 순간임을 직감하였다. 순간적으로 이 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일까 생각하였고 본능적으로 오히려 강무식에게 다가서며 강무식의 얼굴을 대길의 이마로 들이받아 버렸다. 예상치 못한 대길의 반격에 강무식은 뒤로 벌러덩 나가 떨어졌다. 이후 강무식은 최선을 다해 대길에게 공격을 가하였으나 싸움은 점점 대등하게 진행되었다. 한 시간여에 걸친 싸움에서 오히려 강무식은 체력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대길은 어려서부터 강한 체력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강무식에게 싸움이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점점 빠른 호흡을 하던 강무식은 초조함에 무리한 공격을 가하였고 대길은 강무식의 팔을 감싸 안으며 복부의 주먹을 가격하였고 이차로 강무식을 공중으로 엎어치기를 해버렸다. 강무식이 땅에 쓰러지자 대길은 아까 강무식이 그랬던 것처럼 공격을 중단하고 강무식이 일어서기를 기다렸다. 강무식은 어린 꼬마에게 한 수를 양보당한 것이 치욕스러웠는지 칼을 빼서 들었다. 아무리 대길이지만 아직 칼을 접한 적이 없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번개처럼 날아와 강무식의 손을 낚아채어 꺾어버렸다. 조폭 녀석들과 일진의 십여명이 그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남자는 유연하면서 절도 있는 동작으로 녀석들의 급소에 일격을 가하며 놈들을 모두 쓰러뜨려 버렸다. 십여명을 쓰러뜨리는데일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 남자는 바로 대길의 아버지였다. 자 가자 대길아 너도 이제 많이 컸구나. 대길은 아버지가 항상 보이지 않은 곳에서 자기를 지켜보며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아버지의 깊은 정을 느낄 수가 있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시간을 더 끌게 되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도전은 결국 실패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버지 제게 힘을 주소서 대길은 마음으로 강한 다짐을 하며 몸의 길을 끌어모아서 파이프를 잡았다.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공중으로 날아오른 정대길은 순식간에 4명의 킬러들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풍차와 같이 강한 회전을 주며 적들의 진영을 무너뜨렸다. 당황한 킬러들은 오피스텔 현관으로 통하는 입구를 에워주고 말았다. 지금입니다. 바깥으로 뛰어나가세요. 정도길이 외치자 대박은 바로 현관문을 향해 뛰었다. 킬러 두 놈이 달려들었지만 정대길의 쇠파이프에 나가 떨어졌다. 현관문을 박차고 뛰어나오는데 킬러 한 놈이 대박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대박은 그의 공격을 피하며 오른손으로 강하게 킬러의 턱을 날려버렸다. 퍽 소리를 내며 킬러가 쓰러지고 대박은 이제 오피스텔 바깥에 서 있었다. 여기는 제가 막아불터이니 어서 멀리 도망가세요. 정대길이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대박은 강변 쪽으로 빠르게 몸을 움직이며 뛰어갔다. 킬러들은 강한 정대길의 공세에 눌려 오피스텔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대박은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하지만 바로 뒤에서 본고차가 쫓아오고 있었으며 대박과 차와의 간격은 금방 좁혀졌다. 대박은 큰 길에서 벗어나 차가 올수 없는 야산 쪽으로 달렸다. 대박이 찻길에서 벗어나자 킬러들은 차에서 내려 대박을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물동이를 치고 산을 오르내리던 대박을 따라 잡을 수는 없었다. 대박은 야산을 넘어 한참을 달렸다. 가슴이 터지는 듯 아파왔지만 쉬지 않고 달렸다. 킬러들의 공격을 피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대박에게는 이루어야 할 과업이 있었다. 대박의 계좌에는 현재 99억 9,900만원이 들어 있었고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100만원이 수익을 더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어느 조용한 동네에 들어서며 대박은 시계를 보았다. 이미 시간은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미 장이 종료되었고 결국 대박은 도전에 실패를 하고 만 것이었다. 대박은 여기저기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많은 기력을 소진한 상태였다.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몸의 기력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대박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스승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다. 천일화의 얼굴도 스치고 지나갔다. 부모님의 얼굴도 스치고 지나갔다. 대박은 그렇게 정신을 잃고 있었다. 이 시각 BMF의 교주 주지 서로 쓰는 장만두로부터 현재 의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제 대박의 도전이 실패에 들어갔고 신교의 교주는 곧 건강 악화로 교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와 새로운 교주를 선출할 수 없는 신교에서는 12장로 중에서 교주 대행을 선출하게 될 것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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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일을 처리하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로스의 지시를 받은 장만 두은 사람들을 더 풀어서 대박이 그 시간 내에 갈수 있는 곳을 뒤지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제 대박의 도전은 실패하고만 것이다. 그리고 BMF의 세계장악은 시간 문제였다. BMF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빨아들일 것이며 세계경제는 쾌아큰 절망의 늪에 빠질 것이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며 중산층 이하의 민초들은 수십 년 이상의 암흑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이다. 아, 대공항보다 큰 암흑의 세기가 오고 말았다.